하나, 두, 세. 사람 이 이거, 이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건 대학에서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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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 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더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인정할 정도니 두 사람의 학교 생활 안 봐도 알것 같네요. 기술 연수생으로 선발돼 먼 곳으로 온 만큼 그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동안 두 사람은 제주를 만나고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기술들을 배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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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테리엔 맵티에서 출발하고 여기 이집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 잘하던 것도 손이 떨리네요. 네. 곧바로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조금씩 보면서 하지 마. 그러면이 종이가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 네. 이거 봐. 이것도 길잖아. 응? 어? 이것도 길어. 이거 쪽. 다루다가 그냥 그냥 막 긴장해갖고 그냥 천천히 천천히 네, 가공 무섭게 하는데 이제 사장님의 성격에 <웃음> 적응했어요 기간은 얼마 안 남고 또 이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진짜 여기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은 가서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것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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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으니까 이걸 이렇게 양쪽에 알겠습니다.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웃음>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잘 적응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냥 어?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빵 기술자로서 이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테디 안 씨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일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코월달부터 여기서 빵 만들기 시작했어요. 페리아 니가 올라가가지고 후추, 후추 하나고 상추, 네. 양상추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어, 우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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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만세. 만세. 그렇게 했다고. 대한민국 어, 만세. 우리 나라가.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내외 여성들의 교육과 자립에 힘써온 모임이 유관순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5년 동안 최정수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던 특히 그부룬디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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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뭐 책임 뭐 모이면서 할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뭐냐 했더니 애국이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면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신이 욕심 가지고 갈 길이 해서. 요른뒤 푸른 뒤 얼마 후면 부룬디로 돌아가게 될두 사람, 제주에서의 따뜻한 정을 기억하며 부디 멋진 여성 리더가 되길 응원합니다.